이렇게 시간이 빨리 지나가는데 내가 중간에 또 코로나 확진이 됐었어서 내 주위 사람들 막다 걸리고 그러니까 나만 안 걸리니까 아, 슈퍼방차구나 내가 슈퍼면역이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다가 바로 걸렸어요 역시 사람 일은 다가도 모르고 한국 PD 대상이라는 시상식에서 영광스럽게 논하게 되어서 받고 있고 굉장히 기뻐 네 안녕하세요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만 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. 커피 수혈. 한잔하고 가겠습니다. 참 자전거 타고 다닐 땐 제일 멀리 다녀와봤던 적이 왕복으로 110km를 탔거든요. 1 2 0가 새벽 두 시까지 탔던 것 같아요. 제가 그때 그거를 타고 한 달을 었어요 생각보다 너무 힘들었던 거죠. 110km는 그렇게 자전거 타고 오면은 칼로리 소. 그 당시에 그 쫄쫄이를 입고 있는 사람이 나랑 그 형밖에 없었을 거예요. 하필 무슨 축제 같은 게 있더라고요. 그래서 저랑 그 형이 그 옷을 입고 다니는데 아무도 신경을 안 썼어요. 말을 하는 사이에 제가 잘못한 것 같은데 잘아길 잘못 들어서 잠깐만요. 그래서 말을 하면 안 돼. 운전하면서 말을 잘 못해요. 요새 못한 지 너무 오래 됐다. 라떼는, 뭔가 라떼는, 라떼는, 그, 우유밖에 안 들어있어요. 시럽 안 넣었어요. 장조림 먹고 싶나가지고 장조림 넣었어요. 되게 달달하게 맛있는데요. 근데 시럽은 안 넣었어요.